과 첼시의 이번 시즌 FA컵 준결승전 경기를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키드가 또 있는 수비수니까 그렇죠 좋은 패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오 페드로, 빨라요 패드로 빠릅니다 패드로 더치고 갑니다 뒤쪽에서 태클 알도웨이럴트자 지금은 파울 선언된 것 같은데요 피슬이 울렸습니다 알도웨이럴트의 반칙 옐로 카드까지 받습니다 전반초반에조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윌리안 조 슛! 슛! 성공! 성공! 윌리안 첫골입니다. 첼시가 1대 0 앞서갑니다. 이런 아, 것이 말은 알도웨이널트. 아, 차 아, 뭐, 때렸습니다. 벽, 이 머리 그위 틈을 그대로 넘어가면서 말이죠. 아, 정확합니다. 프리킥은 이렇게 차는 거야라는 것을 뭐알려주기라고 하듯이 윌리안의 멋진 프리킥. 윌리안의 선발 선택이 첫골. 콘테가 맞아 들어갔다는 네. 거죠. 이제는 적이뭐 요리 스포티퍼로서는 반응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라인 자체가 무척 네 번째 번호키 걷고 있는 토트넘 에릭슨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에 손흥민이 밀어줍니다. 트리피어. 에릭슨 왼발을 꺾어줬습니다. 공격 작업에 나서는데에릭센눈 맞았죠 케인이 앞에 있는데 좀 아키가 놓쳤어요 문 사이드에서 네, 낮은 자세로 환경을 바꿔놓고 있는 헤리 케인입니다 선발에 아, 대한 예, 선발에 대한 변화가 오늘 득점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에릭센은 오늘 도움을 기록합니다 이헤리 케인 선수 위에서 아... 감각적인 헤딩 자, 서로 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내는 형태의 아, 그런 위치가 되죠. 손흥민 담아 좋습니다. 버지스 뭐, 걷어냅니다. 자, 뒤쪽에 바트와이 이고위이를두가 끌어냈고 다비드 어, 루이스가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경기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손흥민 다비드 루이스가 밖으로 걷어내 달라고 하는데. 주심이 네. KB돼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클리어링하는 상황에서 뭔가 네.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게리 케이 선수도 구상우리 구상으로... 음. 때문에 특히 다비드 루이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아, 아 꺾였네요. 꺾였어요 밟혔어요. 네. 델리알리 선수에게 발목이 발렸어요 여기죠. 네, 예. 밟혔습니다. 체리가 대기병단에 있긴 하지만 네. 델레알리 선수가 이제 뛰어넘질 못했고 나비드루이스가 쓰러진 그 발목 쪽을 이제 밟고 갔는데.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아마 보질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나비드루이스로서는 또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도 델레 알리가 전적이 좀 있었죠. 네. 델레알리가 지금 나비드루이스가 찍고 있어요. 쳐다보는 거죠. 에르통원의 크로스 헤갈리 에릭 다이어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볼대를위면합니다 좋은 장면이죠. 야, 지금도 잘라드를 들어가는 플레이였는데, 그러면 나다라키가 있는 왼쪽 지역의 공간은 좀 넓어질 수 밖에 없고요. 다 시그널의 니다에릭스중 충분히 촛! 이버트와 파트와의 패스, 강택 자, 강태가 치고 들어옵니다. 오게 자, 손흥민 중원대요. 자, 태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자, 치고 나요? 상황이 됐는지 패널티 킥을 선언했습니다. 요 찍었네요. 자, 패널티 킥을 지금 선언을 했는데 윌리안 슛트어가선되었습니다2대1 다시 다른 리는 첼시. 혼자서 극골 윌리안입니다. 측면 윙백들이 워낙 스피드가 있는 모디스이기 때문에 네. 모디스가 좀 와이드하게 벌려있는 형태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넓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손흥민이 너무 중앙 센터백 쪽에 쏠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붙일 때는 속도가 아무래도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윌리안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처리할 때는 보지 않다가 함성 소리와 함께 눈을 뜬 난 넘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약간의 접촉은 또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로서는 이 아쉬운 파운드가 손흥민 가져가 들어갑니다. 저... 손흥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손흥민. 가운데로 치고 가면서 음... 짧게 패스. 댄벨레 돌아섰습니다. 야, 페드로까지 수비 가담. 음... 배... 지금은 댄벨레의 마 경기에 어떤 그 윙백으로서 트리피어와 또 손흥민 선수를 선택한 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분히 지금 뭐 첼시를 상대로 한 아, 그런 이제 보관이긴 했는데 결과로는 현재 2대1로 두지고 있습니다. 델 c 알리 o n Suga, Bajo, Kinova. Kinova, Kinova. Kinova, Kinova. Kinova, k i n o 그 a Kinova, Kinova. Kinova, Kinova. Kinova, Kinova. k i n a a 못 하죠. 엠블리의 네, 아름다운 골이 많이 터지네요. 네. 에릭슨 선수는 오늘 헤리케인에게 에디 골도, 그리고 델리안리의 필드 골도 모두 도움을 줍니다. 공격 쪽에서도 숫자가 적은 형태의 스골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스립백 형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났단 말이죠. 자, 지금도 캄태가 끊어냈습니다. 아, 베드레 베드레 베드레 자, 첼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드로 오른쪽에는 윌리안, 왼쪽에는 캄태, 페드로 로가 밀로줬습니다 윌리안, 윌리안이 침면 슛. 베르토은 아. 몸으로 막습니다. 자, 헤딩으로 밀어줬습니다. 델레알리. 반대 방향 봐야 되는데요. 소유하면서 잘 봤어요. 반대편으로 잘 봤어요. 에릭센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에릭 헤딩. 정확파게 맞지 않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그 에페컵에서 우승 기록은 없다고 하는데요. 올라갑니다. 붙여됐습니다 걸리네요. 아들, 쇼트런. 트리에 추가골이 나오면서 3대 2 덜어나는 첼시 자, 아자르, 아자르 그대로 그래서... 비어있어요. 자, 네. 아자르가 편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박스 안에만 네. 수비를 집중을 시켰어요. 네, 저럴 때 벤치에서 한 명을 불러서 좀 박수 나와라 이렇게 지시도 하기도 하는데 아자르 위에 그 왼발슛이 워낙 뭐 정교하고 빠르게 갔기 때문에 요리스 폭죽판에서도 뭐 꼽장 곱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빠져있던 아자르거든요. 다른 네. 선수도 아니고 아자르기 때문에 수비수가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배치를 하나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요. 아자르 선수는 이번 시즌 에펙컵에서는 이 골이 누드가 측면에 좀 배치가 됐고요. 네. 하이로프가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슬립병도 자 뒤쪽에서 아자르 볼수에 계속 속 이어집니다. 바티치 슛! 오! 들어갔어 마티치의 왼발이 통합니다. 4대1을 만드는 첼시. 야 이게 무섭으로 또 걸리네요. 마티치, 야 제대로 묵직하게 맞은 장면입니다. 첼시가 토트넘이 력적으로 뭔가 떨어지고 좀 전술적 변화를 깨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네. 아자르가 치고 들어가면서 다 밀어놨거든요. 앞쪽이 또 비는 거예요. 자, 마티치는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도 골이 없었고 에페컵에서도 그동안 골이 없었는데 이 골이 본인의 이번 시즌 첫 골이 됩니다. 네, 가스 세레모니가 팬들에게 그리고 콘테 감독에게 콘테 감독의 포효가 또 시작됩니다. 이 골은 포효는 이탈리아 감독들의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네, 올려줬습니다. 걸렸어요. 아 제거 스 사이의 헤딩이 골대외 위면합니다. 포천 오! 오! 수들 오! 요 오! 오! 오! 오! 오! 오! 골 라인에 걸쳤군요. 오! 이게... 오! 오! 오! 오! In my first season, uh, uh, the final in this competition is uh, is great. It's a great achievement, but um, not not only for me, but above uh, all for for my players, uh, for uh, for the club, uh, for my staff, for uh, for the support, uh, for our fans. Yeah, I think uh, we deserve this after a game uh, very very tough. against a really strong team. I think, uh, uh, yeah, uh, to, to see uh, this type of game, uh, I think that uh, England, England must be proud to have this type of football, with this intensity, with this uh, type of football, with this uh, level of players. For sure, when you arrive uh, uh, in this part of the season, when, uh, when you know that uh, you have to play uh, three tough games, one in the semi-final to, to reach the final in the FA Cup, with a top, a top game, because this, this, uh, this game was top in our priority. But then uh, you know that uh, you have to play on Tuesday, f r only three days, a g a m e very important for us, uh, for, for the league, against a team that to rest uh, uh, from 10 days and instead Tottenham uh, has uh, one, one day more to rest and to play against Crystal Palace that uh, they, they, they have to play tomorrow. Yeah, uh, you must take a uh, strong decision and uh, you must uh, take the responsibility also to take this decision because uh, yeah, for sure it's not easy. It's not easy to, <laughs> to decide to, to, to start the game without uh, two really important players. Uh, we have to try to, to exploit, exploit the, the momentum now because uh, yeah, for sure after this uh, This win, uh, this win is a really important win against a team that uh, they are fighting with you for the title. Uh, yeah, we must uh, exploit this, but also uh, we have to know that uh, on Tuesday uh, we have to play a really tough game against a strong team because of them. Talking. h a s a lot of great players, technical, young players, and for sure they want to, to come in Stamford Bridge and to play a really good game. And for this reason, uh, yeah, uh, on Tuesday, on Tuesday, I want, I want that our support, our fans, to be the 12 players on the pitch. I think this week is crucial for us. because in this week, uh, they have uh, advantage. And uh, we have to play a repeat uh, after two days and n i g h t l f They have to play against the Crystal Palace, uh, and the Crystal Palace has to play tomorrow, and Crystal Palace has one day less to rest. Instead, Tottenham has to play on Wednesday with one day uh, more to, to rest. Instead, we have to play against uh, two days and half, against a team that rests from ten days. I think this is a, a moment very crucial for us. Sometimes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uh, this dynamic uh, of the deficiencies, but I think that we have to a s w e the situation and to try to, to, to answer on the pit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